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은 PDF 파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문서를 보내야 할때 PDF로 보낸 적 많으시죠? PDF는 불편한 점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파일을 손쉽게 만들고 편집하고 그리고 활용해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PDF 파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이세 가지 글자의 약자인 pdf 파일은 말 그대로 문서 파일인데요 어도비사에서 1991년에 처음으로 이 형식을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이 문서들을 문서 파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의 포맷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문제는 서로 호환이 되지가 않아서 문서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도비사에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이 형식을 오픈 포맷으로 배포해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 산업표준으로 온라인 인쇄용 문서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무튼 워드 한글과 같이 문서를 처음부터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서, 이미지를 PDF로 변환하는 것이죠 즉 한글과 워드 문서는 그냥 파일의 개념, 제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PDF 자체는 온라인 문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든 문서 자료는 OS가 다르다면 열리지 않는 문제가 꽤 많잖아요 하지만 PDF 파일을 활용하면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열수 있고 원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한 PDF 파일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도비 스캔 어플로 PDF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어도비 스캔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정말 손쉽게 오프라인의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타 스캔 어플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어도비 스캔은 문서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이 꽤 뛰어나더라고요 또한 어플 내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PDF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는 기능들인데요 그 기능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주석을 달거나 pdf 문서 내에 서명을 할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간단한 기능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어도비 스캔이 매우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스캔한 문서를 pdf 파일로 바꾸게 되면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바로 pdf 리더입니다 어플, pc 모두 실행이 가능하고 같은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봤었던 서명이나 주석, 하이라이트 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다쓸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자 어플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간 결제 문서의 서명 같은 거나 아니면 체크 표시 같은 것들을 삽입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어도비 리더의 기능이 못내 부족하셨다면 어도비 아크로뱃 DC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크로뱃 D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PDF 파일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스캔한 PDF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문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pdf로 바꾸기만 하면 저절로 글씨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지워주고 편집해 줄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용해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pdf 파일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가능했던 채우기 및 서명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서명을 저장해 두시기만 하면 그대로 서명을 입력하고 추가를 할수 있는데요 마우스로 직접 그린 서명 뿐만이 아니라 저의 도장 같은 경우에도 미리 저장을 해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콕 찌르기만 하면 저절로 서명이 되는 거죠 워터마크 같은 것들도 집어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PDF만으로도 웬만한 작업을 다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진 PDF 파일을 굳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거나 파워포인트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닌 어 c 로 o 프로 t p DC로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어도비사에서 나온 어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유용했던 것은 어도비 스캔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료인데다가 스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실제로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은 선택인 것 같아요 다른 문서 파일에 비해서 PDF를 편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온라인 문서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지쌤도 이거 하나하나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능이 있으면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